이노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페인트라는 로블록스 게임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와우. 저희가 A부터 Z까지 모두 손수 손으로 그렸습니다 와 여러분 조용자 그러면은 어, A, B, C, D, E, F, G까지 해서 몇개 있죠? 2 6개요 26개의 그림을 만나볼 건데. 과연 어떻게 그렸을지 한번 볼게요. 이겨은 ABC! 바로 나오는데? 진흙대야 그렸대. 이건 A인가봐. 와, 비슷하게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네. 그, 완전 잘 그렸죠.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웃음> <결국> 뭐 <웃음> 비싼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아, P다 B B는 좀 쥐흑대 닮았는데? 그게? 어? 어?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애들아 무슨 소리야? B가 근데 짜글짜글 울고 있어 <목소리> 맞아 슬픈거봐 e. 귀엽잖아 와. 그리고 여기는 C! C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화났... 아래 침을 뱉고 있어 아니야 불이야 불 <웃음> 침을 뱉는데 그리고 D다 D D D D 귀엽지? 잘했네 A B C D G는 대가 만든 A B C D 봤구요 늑대야 너보다 난 귀여워 아 어, 고마워 댕댕아 너보다 난 귀엽대 뭐야 둘이 뭐야? 소리야? <웃음> 이번에는 다음 A B C D E F G H 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 H 여기다! 오, 누가 그렸냐? 에이가 그렸네. 댕댕이 H, 이 e, 입구에 넣는 거 아주 센스가 좋은걸. 에헴, 역시 나는 미술 센스가 엄청나다니까. H는 이제 반기능도 맞고 죽었다고. 자, 그리고 E가 어디있죠? E, 여기있다. E, e, C. G. E, 잘 그렸는데? 명암도 잘 그렸고. 느낌있다? 이거 쥐늑대꺼 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이 약간 정화되는거 같애 <웃음> <맞다, 맞다. 웃음> 내앞 순서가 늑대라서 얼마나 다행인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열심히 늑대야. 어! F다! 헐! 우와, 완전 애프다. 무섭네? 이제 완전 너네 똑같은데? 못 나가 F가 입구를 막을거니까 F가 약간 악어처럼 잘 그렸는걸? 오, 오, F 잘 그렸습니다 작, 작, 작, 작, 작. <웃음> 구독 다음에는 뭐죠? <웃음> I, J, K 내가 그린 거네! 내가 아 그린 I 귀엽죠? 아아 귀여워. 뭐야 이거? 아 귀여운 I죠 아 음. 색감이 귀엽죠? 너무 좋다 귀엽지? 그리고 바로 아래 J J는 이 탐스러운 엉덩이가 있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J 오케이. 오 귀엽죠? 엄청 귀여워 귀엽죠? 자 니꺼야 제2로 음. 시작하는 영어 단어 하나만 말해봐 줄리엣 오 똑똑한데? 영어 단어야 오. 근데 그거? 이름 아, 아니야? 이름이긴 해 그리고 <웃음> 아래에 있는 건엘엘엘엘 아. 아. 그리고 오. 이거 진짜 좀 그리는데 힘들었다 나비 나방이구나 오. 나방 나방으로 된 K 에이 오 귀여워 리얼킥킥킥킥 m m으로 시작하는 건데 다음에는 l 다음에 m인데 요루루 가운 볼까?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됐다. 와, 뭐야? 오, 야, 아, 여기는 액자까지 있어. 액자까지 물었어. 요루루 잘 그렸어. 잘 그렸어. m. 이거 진짜 잘 그렸다. m. m. 그리고 m. n m. n이 진짜 세다고. 나중에 보석 다 모아 가지고 f 누르지는 거 알지? 맞아. 그리고 오오어 뭐야 피다 피피 근데 요루가 그린 피는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은데 눈이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렇지 약간 너무 매서운데 맞아 성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이 피는 잘못 걸리면 큰일 날것 같은 어. 그런 눈이 눈이 좀라이 같은 눈빛이야 <웃음> <웃음> 또라이 <웃음> 다음에는 <웃음> Q 네. 나야 <웃음> 야 오오오. 뭐야 Q 나는 알파벨 친구들이 팔다리가 없는 게 조금 그래서 팔을, 팔다리를 을팔 그려봤어 Q는 아이 리아가 그린 Q는 감자처럼 생겼다 감자야 <웃음> 음, 상했어 오? 좀 상한 거 같아 맞아 Q 곧 있으면 쌍나겠다 R R? R은? R은 R 이러면서 입모양이 아주 특이하지 그리고 오. 그 모처럼 생긴 T 티유 호래 멀바 유는 왜혼날두 성대모사를 하는거야? 호 그리고 멀바 에스가 제일 귀엽네 에스는 원작 초월인데 이거? 그니까 러 완전 귀여 원작보다 귀여운 귀여워. 느낌 근데 춤은 약간 똥같다 잘 보면 애들이 둠칫둠칫거린다고 둠칫둠칫 춤추고 있네 지금 어, 어. 다같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네요 어. 맞아 자, 그 다음에. V. V. W. X, Z, y. 여기야. 음, 철안에안 그렸단 말이야. 기대되는 걸? 우와! <목소리> <목소리> 기 대가 됩니다. 우와! 와와 우와! 봐와 Y, y 귀여운걸 엑스 너무 잘 그렸다 엑스 봐라 아주 늠름한걸 우리가 엑스가 되게 잘 그렸어 자 그리고 보이 보이 아, 보이 이렇게 <웃음> 귀엽냐 아 어, W 봐라 W 쌍둥이잖아 두번 말해 쌍둥이 와 미호가 그 아이도 예술인데 표정이? 아이? 와. 기 있어 아이 야, 내가 이런걸 그렸었나? 리아가 그, 방금 그렸네 아이 <웃음> 음, 아 이거 완전 어쩜 야아 근데 제일 잘 잘하는 게 Z다 아 그런가? 어 Z 깔끔하게 잘 그렸네 눈물까지 땅어 어쨌든 우리가 A부터 Z까지 모두 다 그렸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 그림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항상 댓글로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 월드에 초대를 해서 저희 그림을 한번 평가시켜보도록 하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림 보세요 저희가 그린 그림 마우스 되면 누가 그린지 나옵니다 어,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 그림을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감상문을 채팅으로 실시간을 쳐주셔도 좋아요 단짐 말해주세요 아단좀 말해주세요 근데 하나만 아무, 아무도 내 그림은 보러 오지 않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늦게야, 게 아니야. 너는 일단 보기 힘든 것도 보기 힘든 건데. 음, 댓글 짤게. 어떤 분이 지금 채팅을 치시는데, 댕댕이님 건 이건 너무 멋지네요. 야, 감사합니다. 부럽다. 댕이거 봐주세요. 음. 역시 얘들아, 내가 어 이미 선택받았다고. 아, 어떤 분이, 왜거 이게 왜구르라고 썼어. 누가 쓴 거지?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여러분들 위에도 이제 주인댁들 인거 있어요 위에서도 구경해 보죠 여기도 고유도. 있어요 네, 오른쪽 사람 지, 오른쪽 지하에도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여기도 사람 삽니다 자, 편안하게 이제 둘러보세요 둘러봐요 둘러보세요 어떤 분이 내 그림에다가 편작이라고 <웃음> 썼어요 언니 어, 어, 어, <웃음> 여기 진흙대 그림에 탈락이 써졌어요 에이 설마 야. 야, 진짜로! 어, 진짜 명, 명심판이다 <웃음> 나못 나 올라가고 있어 갑자기 이 심판분에게 신뢰성이 상승하네요 어디 어디 어디 탈락 어디 그, 탈락이라고 쓰셨어요 아근서였어요 탈락 <웃음>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저 H쪽으로 오세요 어떤 분이 여기다가 탈락이라고 썼는데 H에도? 예? 오. 아 탈락을 쓰는 사람은 범인을 찾았습니다 쥐뉙대였어요 이게 이 <웃음> 박질이군요 <웃음> 아 좋아야겠다 나 들켰다 미안한데 늑대야 질투하지마 <웃음> 저는 한번 팔았어요 <질투하지> <웃음> 어 학교 이래서 썼어? 누군가가? 네. 지하도 지하도 왜 어떤 분이 나보고 성공이라고 써주셨어 성공? <웃음> 어. 왜 나만 탈락이야 아 보인다 나도 구독 자, 갔다 왔죠. 모두들 다 그림 다 보셨죠. 마우스 네. 되, 마우스 되면 누가 그린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림 앞에 소개해 주시고 꼴등을 한번 뽑아 볼게요. 여러분들 네,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자, 이쪽이에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림에 앞에 계셔 볼게요, 한번. 자, 이제 한 명씩 그림 앞에 가서. 누구 그림에 몇 명이 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늑대 와, 그림부터 가볼게요. 늑대 그림에는 몇 명이 서 있을까요? 자 올라가 볼게요. 늑대 그림에는 지늑대밖에안서 있는데요. <웃음> 자지늑대한 어째모... 표, 한 표가 아니지 영 어째모... 표. 어째모... 그리고 어째모... 댕댕이 그림에 들어가 볼까요? 댕댕이 그림에는 누가 있을까요? 두명서 계시는데요? 아두 명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림 사람이네요. <웃음> 오 어, 댕댕이 그림 잘 그렸는데 아이고 이럴 수가 영명 예술성을 몰라 보시는군요. 땡명 그리고 내 그림을 가볼까요? 내 그림에 <웃음> 몇 명이 서 있을까요? 내 그림에는 아내 그림에는 한 명도 안서 있네요. Yeah. 어 아니네요 이분이 계세요 뉴비 뉴비 친구 그냥 궁금해서 돌아보시는 어? 거거든요. 그냥 <웃음> 아쉽는데요 <웃음> 여기는 제여요 <어젯?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 잉여맨 그림에는 빵표. 자, 리아 그림에 몇 명이 서 있을까? 오, 리아 그림에 우와. 무려! <웃음> 두 명이나 서 있네요. 예후! 할거 어, 어, 어, 리아 그림이 굉장히 개성이 었나 봐요. 예? 그 그러니까 리아 음, 그림을 음, 뽑은 야야.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요. 리아 그림을 왜 뽑으셨나요? 리아님 귀여워서요 리아님 <웃음> 자 여기 인기투표인가요? 리아님 그림왜 왜 뽑으셨습니까? 리아님이 <웃음> 특이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지 이거 이 판야 오케이 그러면은 리아는 두표구요 자 요루루 그림으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몇 명이 서있을까요? 기대되는거요어 요루루 그림에 무려 두 명이나 서있는데요? 요루루 줄기에다가 아래다가 에손놈네라고 그림을 쓰셨고요. 이건 너무 와네자 요루루 그림 왜 뽑으셨습니까? 빨간 머리님 귀여워서. 가래땅. <웃음> 오 요루루 무려 세 표. 이야. 엄청난 인기네요. 요루루님이 귀여워서요. 이거 인기 표가요? 아 <웃음> 어, 이런 이런. 제가 귀여운 것도 맞지만 그림도 귀여워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호인 그림에는 몇 명이 서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좋아요 단미호 그림에는 과연! 어 예이! 두 명이 오, 왔어요! 뭐야? 두 명! <웃음> 야호 신난다! 야 여기 그림에 두 명이나 오, 두 명이나 있었네 이게 음. 짱! 여기라고도 써줬어요 짱이네요 양, 여기가 근데 좀 잘하긴 했지 <웃음> 자 어쨌든 어제 요루루가새표를 받으면서 1등을 했네요 요로루는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와 축하드려요 주일태님 여기요 빵,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주일태님 빵표 받고 못하신 건 알겠는데 축하내주셔야죠 네 요맨님. 맞아요 여맨님 음. 네? 어떻게 저를 뽑으신 분들은 인터뷰를 안할 수가 있어요 아 맞네 <웃음> 아 근데 이분이 이분이 그러신데 어? 길을 잃어서 왔어요 뽑을 게 아니었네요 <웃음> 네? 동 그런거였어요? 동 일을 잃어서 왔어요 안돼!!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분도 있어요 아 어, 이분이죠 이분이 아까 계셨는데 음... 이 검정각분 몇분 보셨어요? 단미호님의 그림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그림이 멋져요래요 그림이 멋져요 그렇군요 <웃음> 이녀 뭐?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A부터 Z까지 그림을 다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어.. 주일 때 같은 남자 좋아해요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웃음> <웃음>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거 프로포즈인데? 어..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뭐 프로포즈를 하냐?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